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어, 서울의 광장시장이에요. 어, 광장시장에 오늘 여러분들 그 마약김밥하고, 빈대떡하고 그럼 한번 좀 먹방을 진행해 볼 건데, 그럼 저와 함께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. 이게 순대. 순대, 순대. 순대하고, 족발. 한국 사람이에요. 예 <웃음> 한국, <사람만 했어요>. 예, <웃음> 한국 사람이에요. 한국 <웃음> 사람이에요 잡수고 가세 한국 사람은 한국 한국 사람잡한야지람다한한번사 아,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한국 사람 예? 한국 사람은 한국 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아, 소스가 마약이라서 마약김밥? 어. 자, 이 겨자 소스에 요 마약김밥 마약 어. 이게 먹으면 또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약김밥이래요 찍어서 먹으면 먹고싶다 해서 마약 자, 이거는 잠깐 놓았다가 오뎅 국물 아, 워어 뜨겁다. 어또 잠깐 왔다. 이 겨자 소스 역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겨자 소스 소스가 좀 노래요. 음. 겨자 소스라고 하시는데 이거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대요. 소스를 좀더 많이 찍어볼까요? 조금 더 듬뿍 찍었어요. 아 약간 좀 상큼하네요 음. 기름을 옆에 딱 발라가지고 참기름, 참기름 향도 좀 나고 음. 참기름이랑 깨가 만나니까 좀 고소한 맛은 좀 많아요 음.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생각나면은 그때 마약김밥 인정 <웃음> 자, 물엔 떡볶이 떡볶이, 쌀떡볶이 응, 음, 쌀떡 맞네 요 음. 떡볶이 양념 제가 좀 좋아하는 양념이네요 걸쭉한 거 근데 어떤 집 가면은 떡볶이 국물이 김치찌개 국물처럼 후르룩 예. 떨어져가지고 음, 약간 이렇게 좀꼬추장 느낌 딱해가지고 걸쭉하게 좀 느낌이 나야 돼요. 이거 어, 떡볶이 좀 마음에 듭니다. 음. 자,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자, 이번엔 여러분들 빈대떡 한번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, 여러분들. <웃음> 아 맛있겠다 여기서, 여기서 하나 먹고 갈까? 아 자리가 조금 애매하네. 잡수아요 잡수아. 뭐라고? 잡수아. 예. 아, 잡수와. 아, 잡수와. 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. 잡쏘 예. 아 감사합니다. 야지 여기서 빈대떡 녹두를 갈아요 여기서. 야. 자.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순이네고요 어, 순이네가 여기 실내에서 파는 매장은 하나고 이렇게 밖에서 어. 자. 제가 오늘은 또 차를 또운전 해야 돼가지고 술을 지금 먹긴 좀 그렇고 오늘은 대신 약간 빈대떡의 기름짐을 콜라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. 오우. 방금 막지저와가지고 되게 좀 뜨끈뜨끈해요 여기다가 어 엄청 어.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음 와. 어, 이게 녹두하고 따로 숙주도좀 들어가요 그래서 숙주가안에 작용을 좀 많이 하네요 그래서 좀 기름진 느낌을 좀 많이 잡아주네요 많이 느끼하진 않아요 네. 좀 바삭하면서 껍질은 조금 되게 고소하면서 조금 되게 고소하면서 이 기름진 느낌을 살짝 날려고 할때 초간장에 저인 양파 이거 하나 딱 들어가니까 궁합, 궁합에딱 맞네 음, 음. 아, 조금 좀 놀래게 해요 생각보다 기름짐이 좀 덜한데. 음. 어 <웃음>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예요 벌써 4천원이세요. 근데 여기 거기는요, 기름을 안어요그니까 그러네. 안으로 안 들어가요. 기름이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지 네네. 느끼함이, 어, 느끼함이 좀적 없어요 거의. 기름진 느낌이 좀막 날까봐서 이거 콜라까지 해가지고 사놨는데 굳이 이것도 필요 없겠는데? 음. 그래도 한 모금 한번더우나하긴할것 개운하, 같아요. 아아 아, 아 요거 요건... 요건 추천 <웃음> 응. 응? 음? 아... 어...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맛이 조금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수정 오시면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광장시장에서 이거 빈대떡은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좀추천 할게요, 여러분들. 절대 기름지지 않고 괜찮네요. 이집 말고 다른 데는 제가 잘안 먹어봐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? 음.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음. 자, 여러분들. 이번에는 육회를 한번 또 먹으러 가봅시다, 여러분들.